WD Black D50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브이로그 셋업에 의해서 이번에는 사실 후반 작업에 필요한 제품마다 소개해드리려고요 보통 이제 영상 작업을 컴퓨터로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맥북을 사용을 하시는데 단점이 이제 포트가 항상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제품이에요 자 저도 이렇게 맥북을 사용해서 편집을 합니다 저의 모델은 이제 가장 기본형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C타입 포트두 개에 여기 충전 단자가 있고 여기 나머지 하나 끝입니다 즉 포트 3개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외장하드만 이렇게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다섯 개 정도가 더 있고 이 지금 보여드리는 녀석들이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놈들이거든요 근데 3개를 연결하면 더 이상 포트가 없어요 충전 포트도 이번 모델부터 나왔다지만 그럼 케이블 하나를 더 들고 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C타입 케이블만 들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은 충전과 외장하드 그리고 뭐그 기타 USB를 꽂는다거나 하는 행위를 할때 다른 거를 뽑은 다음에 다시 꽂아줘야 돼요 굉장히 귀찮죠? 그리고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꼽았다 뺐다가 선 다시 정리했다가 그래서 이제 사실 허브와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맥북의 확장성을 늘려주는 거죠 이런 확장 허브를 활용하거나 WD 블랙 D50 제품과 같은 도킹스테이션이라는 제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허브 같은 경우는 휴대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이겠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도킹스테이션과 같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휴대성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 안정성과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 케이블 하나 이 썬더볼트를 갖고 와서 연결을 하면은 되게끔 제가 이 책상 안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제품입니다 이 자세한 뭐 스펙이나 이런거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도 가면은 리뷰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언급하지 않고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을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쁘지 않나요? 생각보다? 제 스타일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사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책상 안에다가 쑤셔박아 놓고 있기에는 조금 아까운 디자인이긴 해요 근데 아쉽게도 제 책상은 흰색이다 보니까 제 인테리어 감각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안에다가 쑤셔박아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바깥에다 뒀을 때 어쨌건 여기다 케이블 연결을 하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선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안쪽에다가 넣었고, 이 도킹 스테이션은 사실 그냥 일반 허브랑은 좀 달라요. 대부분 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콘센트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휴대성이 좀 떨어져요. 좀 데스크탑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구성만 보셔도 인터넷을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더넷 포트가 있고, USB 포트가 총 3개, C타입 썬더볼트 포트가 총 2개, 일반 C타입 포트가 2개, 그리고 오디오 인앤아웃 포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뭐 거의 웬만한 데스크탑 본체 수준이죠 근데 이 WD 블랙 같은 경우는 온리 도킹스테이션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사실 외장하드 역할도해요 최대 2TB의 M.2 SSD를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썬더볼트를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웬만한 SSD보다는 훨씬 잘 나와서 작업 환경이 쾌적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상 작업을 할때 외장하드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작업하시는 저같은 사람들은 렌더링도 굉장히 빨라져요 이게 원래는 게임용으로 나온 저장장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콘솔 게임을 저장을 해놨을 때 게임의 로딩 속도가 줄어들면 안되다 보니까 속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오래간만에 진짜 크지 않았네요 엄청 커졌어 얘가 지금 링웜이라고 하는 그거 걸려가지고 저희한테도 막 피부병이 옮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격리 중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성능이 성능인 만큼 썬더볼트를 지원하잖아요 발열도 생각보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발열 쿨링팬도 나름대로 달려있어요 아무튼 제가 전반적으로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제품이 정말 잘 나왔어 그리고 제품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사악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내는 결론은 뭐냐면 내돈 주고 사기는 조금 고민 되는데 선물 받기 기분 좋은 제품이에요 누군가 나한테 이거를 선물로 줬다 브라보! 좋은 친구 주셨네요. 와, 진짜 좋을 것 같아. 제가 서울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 노트북에다가 모니터를 연결해 가지고 데스크탑처럼 사용을 했었었거든요? 그때 이 제품을 갖고 있었더라면 너무 편리하지 않았을까? 이제 모니터를 활용을 안 하지만 모니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스튜디오가 훨씬 예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빨리 선물해달라고 해요.